2020년 8월 2일, 닉키 얘기.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이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각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른 친구 방에서 같이 얘기하거나 같이 자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났는데 오늘은 스물두 명 같이 생활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 너무 음, 한달 동안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선전 많이 했던 기간이었 기간인 것 같아 너무 제가 한 내가 한달 동안에서 느껴진 게 징그들이 너무 천재 그런 것들을 너무 느껴졌다. 징그들이 전재가 얼마나 큰지 뭔가 그런 생각을 들었고 만약에 징그가 없으면 약간 나는 여기까지 올수 없다고 라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많이, 내가 한, 한달 전에는 너무 한국말도 별로 잘하지 않고 서툴인, 뭔가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친구들 덕분에서, 덕분에 내가 손장했던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음, 감사 밖에 없다. 형들도 그렇고 다니엘 동생도 그렇고 동갑이 다 닿기도 그렇고 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전장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달 동안에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시는 다 모두에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를 내가 바, 만약에 팝트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으면 꼭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표였던, 꿈이었던 아이돌 그리고 그거 멋진 모습을 진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침대에 침대에 자고 있을 음잠 자기 전에 많이 생각했던 그런 일이었다 너무 내가 이한달 동안 너무 너무 중요한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서 이 기간에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다 오늘은 너무 추억이 많은 한달동안이었고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날이었다 오늘은 아직 이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쉬고 는트에꼭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구는이 2020년 8월 2일, 니키기. 끝. 안녕.